이분 같은 경우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벌어진 케이스인데 20대 때까지 앞니 사이로 이렇게 침을 뱉는 걸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니가 벌어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벌어진 치에서 선천적인 부분이 강했어요 원래 벌어져 있는 치아였던 분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벌어진 케이스인데 40대 남자분인데 20대 때까지 앞니 사이로 이렇게 침을 뱉는 걸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니가 벌어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시면 상악 우측에 아주 작은 앞니가 상악 우측 유측 절치인데요 안기 잔존 이가 빠질 타이밍에도 빠지지 않은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전치부 마모가 관찰되는 케이스로 이런 경우에는 치료 후에 이가리 장치인 스플린트 장치의 장착이 권유됩니다. 마모는 앞니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다는 신호기 때문에 이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잘못된 습관에 의한 이 케이스를 계속 설명드리는데 이와 유사한 경우가 아이들의 경우에 혀를 내미는 습관이나 손가락 빠는 습관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는 밥 먹고 말하고 웃을 때 예쁘게 보이는 게 기능입니다 필요 없는 행위에서 치열이 망가지고 골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남아있는 유치를 발치하고 치료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2차 남겨두고 치료하는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는데 비록 유치이긴 하지만 현재 40대에 와서도 아직 튼튼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살려두고 치료하기로 환자분과 상의하고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기존에 벌어진 부위에 붙어있던 레진까지 깨끗이 제거하고 4개의 미니시로 공간을 폐쇄하고 치아 사이즈를 재분배해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변 치아 색상을 고려해서 너무 미니시가 튀지 않게 기존 치아의 한톤 정도 밝은 색상을 제가 선택을 했고 4개로 치아 사이즈를 조금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 좀 신경을 쓴 케이스입니다. 안모 사진인데요 치료 후에는 좀더 자신감 갖고 웃으시기 때문에 치아가 좀더 많이 보이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게안모의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 같이 확인하고 계시고요 이 환자분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잘 됐는데요 이렇게 어릴 때 아니면 젊었을 때내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지내셨을 때 치아가 망가져서 받지 않아도 될 치료를 받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치과의 주치의 선생님 계시다면 이런 걸 미리 잡아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납니다 습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더 드리면 최근에 제가 부식된 치아에 대한 케이스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탄산을 많이 드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습관성 구토 이런 것들 때문에 치아가 부식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하게 진행될 때까지 잘 모르고 지내시거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부식된 치아에 대한 케이스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자 환자분이세요 불량한 치주 상태, 어금니 상실 면 씹을 때 이제 앞니로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앞니가 견디지 못하고 벌어지게 되는데 임플란트랑 치주 치료 치료에 거의 9개월 정도 걸리셨어요. 미니 씨는 6 <목소리> 만에 끝났습니다.